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데이 중식이 인사드립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연속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렸더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오늘은 범근형이 인사 좀쫙 해주세요 어? 아니, <웃음> 장민님 안녕하세요 <웃음> 우자맨 아 우자 <웃음> 카즈님 아, 우리 편집자 소파까지다 t 다잖아 이렇게 느리게 하면 다못하니 o n t know. I 들어 n t 네네네네네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는 구제호판는 구제오판는 음, 빈티샵이죠. 빈티샵이죠. 빈티샵에서 협찬받았어요. 이제 저희도 협찬을 받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나는 반딧불이 노래방에! 네. 21일 있어. 날 노래방에 나옵니다. 와, 와 진짜 우리가 반딧불은 언제 나왔죠? 그, 그 작년에 앨범으로 나왔고 음. 재작년 그 전년도에 제가 만들어서 올렸죠?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나는 반딧불 이가 아주 쉽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쉬운 노래예요. 네. 그래서 이걸 노래방 나는 반드시 노래방 네. 챌린지. 네네네.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1등을 뽑는 기준이 네. 노래를 잘한다 이거는 아닌가. 아 맞. 이거는, 아니에요. 제일 이거는 아닌. 제일 정확한 얘기였어요. 뭐, 예. 이 노래를 부르고 보내주시면서 네. 노래에 대해서 뭐 공감을 받았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연, 이런 실화가 진짜. 있다든지 뭐, 네. 사연 등등 아. 사연. 이거를 이것도 퍼센티지 콘텐가 네. 되고 네, 네, 네. 자세한 뭐 내용은 네뭐 네, 이게 저희가 공지로 공지로 올리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올리시면은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면서 서로 미민나는 네. 그런 콘텐츠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난난 <웃음> 하고 싶은데. 네. 아, 병데비잘 예. <웃음> 봤거든. 네. 공성은 던데아 <웃음> 네. 높아요? 어. 노래방에서 가면 키를 낮출 수서 굴어서 굴어죠 그렇죠 굴어서 아어더굴네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어서굴 낮은 거못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굴어서 어어서굴어다 굴어서 주어서굴어 <웃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준다고 믿고 다음 주에 다음 주 방송은 양수리, 양수리. 아 양수리 양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가보셨잖아요 선발대로 가보셨죠. 양왕에 있는데 두물머리라는 그런 호수가 두물머리 거기로 예. 굉장히 유명해요. 네. 네. 그런데 가서 저희가 여러분과 더 많은 얘기를 좀 하는 그런. 그리고 그날은 저희가 어쿠스틱으로, 네, 네 어쿠스틱으로도 라이브를 할 계획이니까 음. 어쿠스틱 세트 궁금하신 분들을 네. 꼭 들어오시고, 네. 아주 잔잔하게 볼 거예요. 네네네. 큰일이 큰 났네요. 뭐가요 어쿠스틱 세트로 불러야 된다는 거. 아. 녹색깔로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옆에 음. 지금 이모티콘이 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한 달에 단돈 990원으로 가입할 수 아. 있는 중식이 밴드 채널의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입니다. 아, 음. 여러분. 멤버십. 이거 너무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 번근이 형이 직접 그린 이제 캐릭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 어떻게 해죠? 처음에는 순서가 어. 우주비 형, 그 다음에 저, 번근이 형, 그음에 우자, 음. 그 다음에 샘, 샘, 음. 다음 중시이, 중시이 형, 제일 뒤 대장이 춘배, 춘배. 춘배를 가지시려면은 이십 개월을 구독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요? 편집하는데 편집자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혀가 좀 잘라가지고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발음을 위해서 하루 20회씩 따라하면 발음 연습에 도움이 된다 따라해보세요 슈튜트가르트의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 바덴브리... 자리잡고 있는 도시이다 어우 힘들어 대, 대구 로얄한 명씩 해보자 이거 다 생각 어. 한번더 대구 로얄 뉴로얄 발음 되시나요? <웃음> 대구 로얄뉴 a l du 어렵다 이거 du r o y 로얄뉴 o y a l 어렵네. 아, 어렵다 o y 어좀 괜찮은 거야 죄송하다 왜 잘하냐 <웃음> <웃음> 너무 재미없는데 아, 그래. <웃음> 잘하냐 죄송하다 아, 제가 다음에 좀 망가져 보겠습니다. 나 <웃음> 따라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가장 서울특별시 특별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아 이거 쉬운데요? 어? 진짜? 어, 잘하는데? 오, 이건 쉬운데요? 음. 서울특별시 특별허허가과 허가과정. 허가, 허가과장, <웃음> 허가, 허가장. <웃음> 서울특별시 특별 허가과 허가과장 허가장 오! 잘하는데 쟤? 왜 잘해, 얘 너? 아, 빨리 하라니까 빨리. <웃음> 자,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깐 깡통인가? <웃음> 잘하는데 너. 정말 <장난> 아니죠? <웃음> 어, 제, 제일, 제일 갔다했죠.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상...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어? 응. 잘했는데? g 어. 어, 이건 좀 괜찮네.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 a 아니 너무나 n g k 창청창창살창창 i n g a 창 h t a r 찰 경찰 u You w a n 아 이건, 이건 진짜 어렵다. 이번 진짜 옛날부터 유행하던 중앙청 창살, 새 창살, 검창청 경찰청 창살, 쌍찰쌍, 경찰청 창살, 철창살 이런 누가 말하냐고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약간 열 받는다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어제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인증해 줄게 이렇게. 예, 인증해라. 아하ㅏ하하하 아, <웃음> 뇌와 혀가 부조화를 이는 어, 마법의 문장. 중앙청 창살 쇠창살 검찰청 창살 쌍찰쌍 경청 경창... <웃음> 경찰청 창살 청철창살. 숨 넘어가겠다. 밤산법 밤산봄 벚꽃놀이는 낮봄 벚꽃놀이보다 밤봄 벚꽃놀이가 좋다. 밤섬 봄 벚꽃놀이는 낮봄 벚꽃놀이보다 밤보밤보밤봄 밤보, 밤보, 벚꽃놀이가 좋다. 밤섬 봄벚봄꽃 뭐라 뭐라. 꽃 오타가 있었어. 벚꽃놀이는 낮봄 벚꽃놀이보다 밤보 이거 누가 이딴 거 봤지? <웃음> 밤봄 벚꽃놀이가 좋다. 밤선 봄 벚꽃놀이는 낮 봄, 벚꽃놀이보다 밤 봄, 벚꽃놀이가 더 좋다. 왜 잘하지, 너 잘하는데? 잘하는데? 되게 잘한다. 네. 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갈게 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 고구려 고복은 고구 고복이고 음. 고려국 고복은 고구먼 단을 사용했다. 아 고구려가 뭐야 뭐하는... <웃음> 고구려? <웃음> 아니 고구려 아니야 고려 고려 고려고 고려고 고교복 고려고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려고 교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아, 이게 너무 힘들다. 아, <웃음> 아,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려고 교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어? 오오 아, 못해요 재밌는데 형왜 자꾸 잘해요? <웃음> <웃음> 이제 재미없잖아요 이거. 아니 아까 고구려. 고무려구이... 그러니까 아까보다 좋아진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그렇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 좋아지는 거야.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우리 발음이 명확해지고 정확해진 발음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여러분. 발음을 발음을 의식을 하면서 네. 저희가 음.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네.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유튜브 또빡. 친구도 네. 우리의 네.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네. 저희 말을 똑바로 똑바로 맞아, 맞아. 자막을 네네. 붙여줄 거예요. 오늘 카드 지졌네 이거. 우리 편집하시는 분은. 힘들 것같요 아, 네. 아 그런 얘기. <웃음> <자. 웃음>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이 되는? 아! 저번 주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 선물 네.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응. 그, 썸네일. 어. 썸네일. 썸네일 후원자 명단. 아, 네, 네. 그 그림을 웨이미안 써니란 분이. 어. 네, 아무튼 요거예요 이거 연필로 그리신. 오 어, 어. 아, 이제 좀 어. 보입니다. 진짜 멋졌다. 어. 네. 보헤 미안, 써니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감사합니서감사합다감사합다감사합다 몰랐어요 난 내가 헐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끝날 테니까 나는 내가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 라는 곳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너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 타고 훈련소는 논산입 뭐야, 어니다 해자급 정수리에 대해서 제가 정수리가 좀 빗나섰나요? 자 그래서 정수리 리액션이 뭐야? <웃음> 저희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오늘까지고요. 오늘까지가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입니까? 아니에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 건 여기까지고요. <웃음> 코코 이름 불러주세요. 코코. 고양일 수도 있어요. 아, 음. 영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아 그거 너무 슬퍼서 못 봤어요. <웃음> 아왜왜 왜, 왜? 너왜 거기 사람이지? 뭐지 한국어, 발음이 좋으시네요 <웃음> 아니 한국사람이라니까한국사람이에요오금만더해로 <웃음> <웃음> 아, <웃음> 위치 뭐 오시네. 한로 거짓 표정 미소 짓고 로한국로 한국어, 바로 위한 밝게 주문을 외워 두 눈을 yeah. 밝게 주문을 외워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